지금까지 게임을 즐기면서 마주하지 못했던 게임 속에 숨겨진 많은 이스터에그에 대해서 그냥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았죠. 때로는 재미를 위해서 또 때로는 어떤 의도를 위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개발사에서 집어넣은 게임 속 이스터에그가 어떤 것이 있는지 팝콘이나 뜯으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표정 변화 하나 없어도 때와 장소와 복장 가릴 것 없이 지멋대로 사람을 쓸고 다니는 히트맨 시리즈인데요 많은 이스터에그가 있습니다만 역시 가장 많이 알려졌다고 할수 있는 이스터에그는 히트맨 앱솔루션의 아이스크림 트럭이 있습니다 발동 조건은 열 번째 미션인 엔드 오브 더 로드의 배경인 사막에서 날라댕기는 독수리를 모두 쏴제기면 발동한다고 하는데요 일단 한번 보시죠 A few 그리고 열한 번째 미션인 덱스터 산업을 진행하다 보면 천장에 매달려 있는 어떤 폭탄이 있는데 이 폭탄을 총으로 쏴서 맞출 경우 이런 이스터에그가 나옵니다 히트맨 이전작에도 이스터에그는 존재했는데요. 히트맨 블러드머니 4의 미션인 틸데스 두어 스파트에서 건물 뒤편에 미세하게 보이는 원형 물체를 맞추면 이렇게 됩니다. 현재 히트맨 최신작인 히트맨2 까지 오게되면서 다양한 이스터에그가 발견되는데요 진지한데 의외로 생뚱맞게 웃기는 장면이 많아서 의외로 인기가 많았다고 할수 있겠네요 사일런트힐은 현재까지도 회자되고 있는 코나미의 대표적인 공포게임입니다 그런데 골수까지 진지해지고 싶지는 않았는지 사일런트힐 만의 정신나간 개그 센스도 숨어있습니다 플레이스테이션2 시절에 수작 게임으로 알려진 사일런트 힐 3에서 클리어 타임 3시간 미만으로 각 보스마다 제한된 시간 동안 클리어하고 저장을 두번 미만으로 해야하며 입수 아이템 개수가 130개 이상 등 온갖 거지 같은 조건을 달성하면 얻을 수 있는 광성검이 있구요. 차마 제 입으로 말하긴 그렇습니다만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부수 콘텐츠 말고도 사일런트 힐 전통적으로 온 세계 모든 병맛을 끌어모은 것 같은 ufo가 출연한다거나 하는 요상한 엔딩들이 있는데요 지금부터 그 병맛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u uh, Let me ask you. Have you seen a little girl around here, short black hair? Ah! <laughs> お前の仕業どうとなっか 한때는 공포게임의 새로운 개척자로 등장했으나 이제는 꿈도 희망도 찾아볼 수 없는 게임이 되어버린 데드스페이스 그중 가장 명작으로 알려진 데드스페이스2에서 하드코어 난이도를 클리어하면 주어지는 특정중에 요상한 손가락 모양을 하고 있는 장갑인 핸드캐논이라고 있는데요 탄창도 필요없고 한방에 불쌍한 네크로모프를 우주의 먼지로 만드는 위력을 가진 사기중에 십사기 무기였습니다 내용은 뭐 보시다시피 이렇죠 그렇게 평화로운 네크로모프 마을에 공중분해를 일삼는 아이자 클라크는 스케이터3라는 게임에서 데드스페이스2라는 치트코드를 통해 카메오로 출연하기도 합니다. 참 악당이 따로 없네요. 출시 당시 시대를 뛰어넘는 그래픽을 보여주며 그래픽 엔진 하나 팔아먹겠다고 홍보용으로 게임을 만들었다고 한때 소문난 적이 있는 크라이시스에는 유명한 이스터에그가 있죠 크라이시스 두번째 작품인 크라이시스2의 미션인 산송장이라는 미션 도중에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크라이시스3로 넘어오면서 차이나타운 맵 바닥에서 주울 수 있는 요상한 물체를 이스터에그로 남겨놓습니다. 이드 소프트웨어에서 FPS라는 장르를 열어준 둠 시리즈에서도 이스터 이그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둠2의 마지막 레벨의 최종 보스인 아이콘 오브 신이 있는 재단을 치트로 뚫고 지나가면 당시 존카멕과 쌍벽을 이루었다는 존 로메로의 머리만 달랑 남겨진 이스터 이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역사의 한 획을 그은 게임인 만큼 2016년 리뉴얼된 둠의 이스타일으로 레트로둠을 그대로 구현한 장소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코나미의 빙신짓거리로 지금은 명맥이 끊어져 버린 메탈기어 솔리드 시리즈에서도 아주 다양한 이스터에그가 숨어있습니다. 그 중에서 뭐니뭐니 뭐니 해도 가장 이목을 끌었던 건 역시 이거라고 할수 있죠. 폴아웃의 방대한 세계관과 배경은 이스터에그를 집어넣기 딱 좋은 구조인데요 폴아웃 뉴베가스의 굿 스프링 상수원 근처에서 발견되는 냉장고 안에 사람의 뼈다귀와 중절모는 인디아나 존스4의 영화 장면을 패러디한 이스터에그죠 그리고 폴아웃3에서는 웨이스트랜드 북동쪽 NN03D 부근에 출입문 하나가 있는데 이 문을 열어보면 이 이스타에그는 폴아웃4에도 등장합니다. 그래도 조금 순화되었네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흥미있는 구성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